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견정고입니다 지금 오버워치는 신규 영웅에 대한 정보로 뜨겁죠 그러던 도중 또 새로운 떡밥이 풀렸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되었었던 에피올라델레가 이제 일할 시간이야 라며 자신의 홀드비드 채널에 흥미로운 이미지 한 장을 올렸다면서 이한 장의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여기는 에피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놓은 노트였는데요. 일단 목록에 쓰여 있는 바로는 5 <목록> r 15세시 브램포드 8 융합 드라이버, 미니어처 토벨슈타인 원자로, 도색용 페인트, 액시움의 음성 장치, 루시오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단 세시라는 건 로봇을 구분하는 곳에서 몸통 부분, 그러니까 메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브램포드 의8 융합 드라이버, 미니어처 토벨슈타인 원자로가 있는데요 이 토벨슈타인 원자로는 바로 러시아의 기술력으로 만든 자리아가 사용하는 무기에 들어가는 원자로입니다 바로 맞을수록 강해지는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컬러페인트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눈바니에 붙어있는 영웅들 어쩌다 한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붙어있는 영웅은 에피올라델레가 말한 컬러페인트 각과 형태가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건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엑시움 이 엑시움의 음성장치는 이미 구한 것 같아 보이네요 옆에도 이미 물건이 있고 엑시움이라고 선명하게 쓰여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루시오스라는 물건인데요 이는 준비물건이라기보단 에피가 즐겨먹는 과자의 이름 같습니다 아무래도 눈바니에서의 루시오의 명성이 자자하다 보니 루시오를 이용한 상품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여기 아래 에너지의 핵처럼 보이는 물품이 보이는데요 이 물건은 테스트 서버에 나왔던 OR15가 격파되어있던 장소에 떨어져있는 물건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에피는 어떤 로봇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보인대로 영웅이 등장하게 된다면 탱커라기보단 상당히 겐지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영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이 에피가 만들고 있는 로봇은 그저 이야기를 풀어주는 하나의 매개체로만 등장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에피가 손브라웹에 등장하였던 이 레드아이의 정체로서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까요? 에피와 OR15 그들은 대체 뭘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